왜윤 대통령이 이번에 세 번째로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을 찾아갔겠습니까 도와달라는 절실한 외침을 행동으로 보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지금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지음하여 윤 대통령보다 더 절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대한민국 천지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조전자전이라는 말, 그래서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는데 요즘 조국 전 장관과 그의 딸 조민을 두고 이 단어가 떠오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다. 조전 장관이 그의 아들딸 입시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3일 만에 딸 조민이 최근에 한 발언은 그야말로 충격입니다. 김은진은 유튜브에 나와서 자신은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입시 필요한 항목들에서 자신의 점수는 충분했다. 주위에서 자신이 의사재질이 충분하다는 말도 들었다. 이런 말을 씹으렸는데 이 말이 왜 충격적이라는 표현만으로도 부족한지 들어보시겠습니까 방송에 앞서서 아직도 김천의 시사이다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조국의 딸 조민이 자신은 떳떳할 뿐 아니라 부끄럽지 않게 세상을 살아왔다는 말을 했는데 혹시 잘못 들은 것이 아닐까 귀를 의심한 사람이 비단 저 혼자만은 아닐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조민의 말에 납득이 가십니까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 몇 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고 조국 딸 조민이 제정신으로 한얘긴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첫째 그의 엄마 정경심 교수의 재판부는 2020년 조민희 부산대 의전원 입시 때 제출한 일곱 가지 스펙이 모두 가짜 또는 위조라고 판결했습니다. 영화 기생충의 한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서울대 졸업증명서를 위조한 영화 속 등장인물처럼 대학총장 직인을 컴퓨터에서 따붙이기 해서 위조 출력한 대목까지도 어쩌면 이렇게 영화와 똑같을까요 법원은 그것을 유죄라고 했습니다. 당연하죠. 둘째 이 판결로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과 고려대 입학이 취소됐습니다. 셋째 조민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낙제에 가까운 학점을 받았던 사실 그러고도 200만원씩 세번총 600만원의 장학금을 받았고 조민이 장학금 받은 사실에 관해서 주변 사람들이 알면 안된다면서 입단속을 하는 등 가족 책팀 방에서 주고받았던 내용이 법정에서 유죄 근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말 장학금이 꼭 필요했던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준데 대한 미안함은 애초에 그 가족들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온 국민들이 이 같은 사실들을 낱낱이 알고 법원이 유죄로 판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떳떳하고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 근래 이보다 더 어이없고 억장이 무너질 것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지 않으십니까 되도록이면 자식이 무슨 죄냐 부모가 죄지 이렇게 덮어두고 참아 자식까지는 들먹이고 싶지 않았는데 조민 저 아이의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가만히 있게 생겼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죄를 짓고 법의 심판을 받았으면 자숙하면서 최소한 반성하는 채라도 하면서 죽은 듯이 숨어 지낼 것 같은데 도대체 좌파 아버지의 좌파딸이라서 일까요 인간들은 종자가 우리와는 사뭇 다른 모양입니다. 어쩌면 저렇게도 조국의 유전자가 단한 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조민에게 갔을까요? 어떻게 하는 말마다 우리의 오장육부를 다 뒤틀리게 하는 말을 저리도 잘하는 것일까요? 그런 행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온통 뒤흔들었던 조국 사태. 그빠한 사건에 대해서 판사는 선거를 미루다가 미루다가 더 미룰 명분이 없으니 휴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담당판사가 또 몇차례 바뀌는 등 몸살을 앓는 끝에 드디어 3년여 시간이 지난 2023년 2월 3일 마침내 조국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요약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녀 비리 혐의 6개.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압력, 딸조민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600만원 수령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둘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명한 대학교수로서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던 피고인 조국이 사회의 기대와 책무를 모두 저버린 채 오로지 자녀의 입시에서 유리한 결과만을 얻어낼 수 있다면 그 어떠한 편법도 문제될 것 없다는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질타하면서 그의 행동이 교육기관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했습니다. 셋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간이 갈수록 조국과 그 가족들의 범행 방법이 더욱 과감해져 갔던 점을 고려하면 범행 동기와 재질이 불량하다. 입시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조국 가족을 둘러싼 의혹으로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 드립이 지속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넷째 조전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행위에 대해서 재판부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중단시켰고 고위공직적 비리를 엄정히 감찰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책무를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법원의 판결을 받은 조국은 식식합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전혀 죄준 사람 같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법원의 배려로 법정 구속을 겨우 면한 사람 같아 보이지가 않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수년간 범행을 반복했다는 법원의 꾸지즘 이 그의 귀가에는 공헌 메아리처럼 흘려들리는 모양입니다. 판사들은 조정 장관이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잘못에 여전히 눈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꾸짖었는데 조국은 마이동풍입니다. 남의 비평이나 의견을 조금 더 귀담아 듣지 않냐고 흘려버리는 행동을 마이동풍이라고 하는데 오죽하면 판사들이 조국이 잘못에 대해서 눈감은 채 반성하지 않는다고까지 질타를 했을까요 그뿐입니까 조국은 자신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책을 한권 써냈습니다 제목은 조국의 시간 조국 자신을 위한 변명 이목적이요 조국 자신은 죄가 없다는 스토리가 핵심인 책을 쓴 것입니다 깨지 않습니까 1심 법정을 나오면서 항소해서 자신의 죄 없음을 다투 겠다고 했습니다 조민이 자신은 떳떳하다고 말한 것과 어쩌면 이렇게 도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2022년 4월 5일 부산대는 조국의 딸 조민에 대해 서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22년 4월 7일 꼬리대는 조민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을 취소했습니다. 2023년 2월 7일 서울대학교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형사판결로 징역 2년의 유죄를 받은 조국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이 와중에도 이 분야의 멘탈은 정말 대단합니다. 떳떳하다 자신있다 낭 당당할 수 있다 이겁니다 결론입니다 3년 만에 1차 판결이 난 조국사태 그것은 조국이란한 사람 한 가족의 일탈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이상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운동권 좌파들에 대한 관점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일대사건이었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이 땅에는 오랜동안 우파권력을 향한 좌파운동권 세력들의 지배한 도전과 공격이 있어 왔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 대하여 기득권 세력의 부패 탐욕 착취 불공정 유전무죄무전유죄를 공격하면서 세력을 키워온 그들이었기 때문에 도덕적인 면에서 자신들이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을 거라는 막연한 환상 이 그것이 좌파들과 중도시민들의 마음속에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국을 통해서 우리는 처음으로 좌파운동권 세력의 뚜껑을 까보게 됐습니다 그 속에서 뜻밖의 발견한 것은 그들이 더 더럽고 그들이 더 탐욕스럽고 그들의 착취가 더 야비하고 비겁했다는 것입니다 조국을 통해서 비로소 좌파의 충격적인 민낯을 알게 됐고 문재인의 저렴한 실체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알고 보니 조국의 내로남불이 조국만의 것이 아니었고 그것은 문재인의 것이자 자파 운동권 세력 전체의 것이기도 했습니다. 운동권 자파들의 부끄러운 민낯, 그것이 제대로 알려지게 된 것도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문재인의 사탕발린 말이 속임수였다는 그것도 바로 조국! 깨끗함의 화신 같았던 조국이 알고 보니 세상 더럽고 세상 추하고 세상 악취가 나는 인물이었음을 알게 는 데서 바로 거기서 좌파에 대한 깨달음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온갖 불법과 탈법을 동원해서 자기 아들 딸들만 지배층으로 성공시키겠다고 스펙을 조작하는 범죄 행위를 하면서 자신은 천상 성인처럼 말하고 행동했던 조국 그 실체가 거의 드러날 즈음에 출처를 알수 없는 현금을 동원해서 수백 벌의 옷과 액세서리를사들이는 영부인 김정숙 대통령 전용기를 몰고 가서 국민의 세금으로 타지마 유적지와 이집트 피라미드 구경이나 다니면서 국민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오만방자함은 겉으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인 그들 아나무인을 넘어서 후한 무치를 넘어서 독선을 넘어서 저 멀리 하늘에 닿을 만큼이나 오만의 끝자락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던 그 자들을 두둔하고 싶은 사람이 이 대한민국 천지에 어디 계십니까? 이 인간들을 보면서 이대로 가다가는 이 나라 망하겠다 저들에게 나라를 다시 맡겼다가는 우리 자손들이 저 인간들이 만든 불공정한 세상 불평등한 세상에서 노예로 살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자각을 하게 된 것은 다름아닌 조국의 가족들과 문재인 때문이고 이재명 때문이고 민주당 때문이라는 생각에 여러분 동의 하지 않으십니까 온갖 고난을 무릅쓰고 조국을 단죄하려고 했던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국민들이 점찍었습니다 그들이 망쳐놓은 이 나라를 바로잡을 인물로 국민들이 그를 점찍은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조국 이전과 조국 이후로 나누어진다는 가설을 세운 오늘 조국의 딸 조민이 자신은 떳떳하다고 씨부리는 말을 들으면서 얘네들은 씨가 달라도 너무 다른 종자구나 하는 자각이 번쩍 들면서 이들을 뿌리 뽑고 나라를 다시 세울 사람으로 윤 대통령을 기왕 뽑았으니 끝까지 믿어보자는 마음이 혹시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까? 이준석의 모진 총질을 겪어본 대통령 단 하나의 법안도 통과시켜주지 않고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는 민주당 조국은 아무 잘못이 없다 고 문재인은 자꾸 무험하다고 화를 냅니다 이재명은 소설 쓴다고 검찰을 조롱하고 있는데 국회 다수당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식물 대통령인 채로 임기를 마칠 수밖에 없는 윤 대통령의 지금 심경을 추측해 본다면 이렇 습니다. 첫째 이번 국민의힘당 대표 선출 에 대해서 윤 대통령보다 더 절실 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둘째, 자신과 호흡이 맞는 당대표를 뽑아야만 안정되게 국정을 이끌 수 있다는 생각이 그의 머리를 온통 지배하고 있을 것입니다. 셋째 제2의 이준석 같은 자가 당대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골똘히 있을 것입니다. 당대표가 사사건건 윤 대통령의 정책에 시비를 걸고 발목을 잡는다면 윤 대통령의 꿈도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꿈도 물거품이 된다는 생각뿐일 것입니다. 넷째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강력하게 주사파 좌파들을 혁파하고 법치를 바로 세우고 망가진 경제를 일으키고 싶다는 생각이 절실할 것입니다. 왜윤 대통령이 이번에 세 번째로 박정희 대통령의 생각을 찾아갔겠습니까 도아달라는 절실한 외침을 행동으로 보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지금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즈음하여 윤 대통령보다 더 절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대한민국 천지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윤 대통령을 계속 믿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당부개입이다 뭐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다는 대의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까? 여러분의 선택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김천환의 시사이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